2018년 할로윈이 왔습니다. 서바이벌 호러 장르인 데드와이 일 라이트에서는 제고렌턴이 등장일거야. <웃음> 저게 뭐야 해철리잖아 많은 시들이 발전기 대신 여드름 채취를 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아 진짜.. 아야아 아, 어디가.. 미안해.. 빨리 돌아와.. 아! 팀포와 비슷한 RPS 장르인 레인보우 스세지에도 할로윈 이벤트는 존재했습니다. 뭐야? 왜 여기 있어? <웃음> 어, 거기 거의... <웃음> 아다 뭐, 아, 아, 아, 아. 아, 어, <웃음> 모여 있어 여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실제 싸워다 놓은 곳이야?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게임 팀 포트는 이번 할로윈 때 무엇을 했을까요? 뭐긴 뭐야. 할로윈 재탕이지. 자, 지금, curse cover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일단 이것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나온 이거니까. 자, 이것만 돌리고, 기다립시다. 저주받은 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레일팀이 영혼 두 개만, 세 개만 더얻으면 게임이 끝나버리네 자, 저걸 잡아야 해. 저 파이로 곁에 있어서 피를 받고 저기 있는 저 송도까지 더워줍시다. 이거 그러니까 레일팀이 영혼이 없... 마, 망, 망했다. 부, 부, 부, 망했어. 진짜 망했는데? 아니,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아직? 게임의 끝은 모른다는 거? 게임 레그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케이, 좋아. 드디어 그게 왔어요. <웃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지금 쟤네가 저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요. 오케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오케이, 이겼다. 아무튼 맵이 이렇게 예쁩니다. 보세요. 해골도 있고 어... 영혼도 있고 여기에는연기도 어, 당기고 이 메딕 머리에는 달도 있어요. 사실 해골이라는 거와 너무 무섭다. 아 팀포설이 너무 작은데? 오 이게 배경음악도 추가가 됐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디멘만 있는 특별한 배경음악이죠. 그리고 내가 내가 팀지, 네팀 주장이네. 안 된다, 안 된다 이 녀석들아. 내꺼야이 나쁜 놈아. 진짜 아군인들도 너무 잘하는데. 적팀이 <웃음> 있네요. 적팀의 팀 주장이 여기 있습니다. 예. 막 순간 이동을 해. 영웅 세계 있는데 빨리 넣읍시다. 보여? 와 이거 봐봐. 해골이 불 타고 있어. 생신기. 빨리 넘어가서 이거 넣어줍시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 오래 있으면은. 안 좋대요. 체력 닿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봐야 알겠죠? 오케이. 에이씨, <웃음> 핑박. 오래 있으면은 이제 봐봐요. 뭐, 지금 5초 남았죠? 4, 3, 2, 1 어떻게 되나 봅시다. <웃음> 어, 이렇게 줄러든데 정확히는 몰라요. <웃음> 파이로 뭐야? 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죠? 저 단면은 철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오케이 영혼, 아, 어, 또? 뺍시다 자, 더 넣고 어,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쵸, 그쵸? 보아요 이거 데미지 뭐어요 나가면 완전 배그죠? 팀퍼가 또 배그를 따라있네요 헤비가 지금 영혼 하나 갖고 지금 설치는데 참교육 안돼 센틀리 <웃음> 저기있어 레드팀은 영혼이 영혼을 하나도 지금 반환한게 없기때문에 지금 더 우리팀이 잘할수있습니다 어 저를 알아보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목표는 신목질이 아니라 게임이기 때문에 빨리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여기 물음표님 내가 님에게 역으로묻기전에 게임을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여기 스파이자씨 음음 너무 아프군 안녕 어씨 야저 샘트리 뭐야 너 세트리 에브리웨어. 어, 근데 뒤뒤뒤 뒤. 소자야 뒤를 봐. 짭 아니야 임마. 우리 그거 합시다. 팀 지장을 잡은 다음에 페로워드 소지 탱크 도발을 하는 거예요. 탱크 도발 이거 이거. 덜컹 덜컹. 빵야. 어 잠깐. 왜 영혼 저기 두개 있지? 이거 빨리 먹어야죠. 좋은 거는 와, 영혼 다섯 개나 있었어요. 아니야. 여기 있네요. 죽어라. 너희 소울 나의 것으로 대체되었다. 지금 아직 안나왔죠? 잡아주고요 영호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아 지금 당장 필요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제 들어갑시다 팀 주장이 어차피 이거 넣으려면은 여기 와야되니까 올수 밖에 없을거예요 최대한 이배 위로 올라가서 적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대기를 타고 있읍시다 대기 타고 있으면 개꿀, 개꿀이에요 그 게임 특성상 올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뭐야 이게 일단 저희는 어..저기는 있 센트리를 부셔야 되기 때문에 센트리부터 처리하도록 합시다 여기 하나 둘셋넷 그러면은 터지고 뒤에 스파이가 있네요 이렇게 영혼이 생겼죠? 야! 뭔? 니들! 뭐.. <웃음> 이거를 탈환하면 돼 탈환하면은 다 끝나 다할수 있어 아니 매직 오케이 좋아 팀 주장 처치했는데 지금 왜 도발을 못했죠 팀 주장 팀 주장이다 팀 주장이네요 저거 잡아야 됩니다 어서만 철장 오케이 좋아 도발 오 안돼 <웃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웃음> 조짐이 좋지 않아요. 저기 스파이예요 헤비지의 스파이. 헤비 죽었네요. <웃음> 이 스파이도 죽을 것 같고. 넌, 넌 나한테 죽었다, 넌. 어.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팀 리더를 잡아야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네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핑계, 핑계가 아니고. 봐봐 이게 어떻게 말이 돼 이게 이 나쁜 놈들아 내거좀 챙겨줘 임마 <웃음> 안 돼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물 아니잖아 물 아닌데 나는 어째서 물 아닌데 나는 어째서 불에 타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우리가 내 거야 내 거에 도둑놈들아 뭐야? 또 있니? 아니구나. 여기 스파이가 있네. 음, 안돼. 너희 영혼 내가 가져가겠다. 배에서 보자고 친구들. 예, 내가 죽인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좋아. 후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무튼 걔 죽인 건 아니지만. 나는 <웃음> 탱크도마를 일단 썼습니다. 예에에에에 이로써 한 판만의 미션이 다 끝났네요. 이거 예상대로 너무 빨리 끝났네? 헐스커브 네. 절주 받은 마늘 배성해서짠 짠짠짜잔 짠, 짠. 예에 헬로윈 묶음 호박 모두 다 얻었습니다. 호박을 모두 다 얻었구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까보도록 할게요.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19 짠짠 짠짠 22개네요 이번 할로윈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어, 호박의 개수가 총 22개입니다 22개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짠 전립선성자연운중 짜란짠 전주받.. 저주바, 전주받은 메딕의 영혼에다가 주문서쪽 사용하기 와 뱀파.. 와 뱀파이로 야, 이거 뭐지 이거 그거 너무 끔찍한데? <웃음> 이만큼 끔찍하네요. <웃음> 자, 다음. 악몽 사냥꾼. 스파이. 단울 채성기 긁게. 보안경 코스 박사. <웃음> 귀신 들린 기생안. 뻥만추. 뭐, 뭐지 이거? 가끔씩 두 개씩 나오기도 하네요. 이렇게. 유대목. 유대목 청구. 소림서 어깨띠에 케이스를 얻었습니다. 와우. 철급 신발. <웃음> 귀신 들린 <들림> 팔리잡이. <파리자비. 웃음> 잠깐만. 상대방을 짜증나게 할때 아주 최고의, 최적의 그런 아이템인 파리 얼굴 얻었습니다. 튜턴카맨. 학테사장 할짝할짝 그리고 케이스 또 얻었네요. 학테사당 할짝할짝 아주 귀여운 이름의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모아 보도록 할게요. 어, 그렇게 됐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거 지금 22개 깠거든요? 22개 깠는데, 대부분이 다 케이스에요. 이것들이 아주 돈을, 돈 벌려고 작정을 했...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 재밌었던 그런 할로윈이었고. 솔직히, 팀포가 이제, 할로윈도, 할로윈을, 할로윈도 할로윈이지만 사실상 코믹스가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팀포팀이 마지막으로 큰 거를 뭔가 할것 같은 조짐이 느끼는데 조짐이 드는데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고 제발 이런 거 우려먹기 그만해줬으면 좋겠고 경쟁전 좀 빨리 고쳐줘가지고 사람들 많이 뛰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네 그런 할로윈이에요 네 빠이